여러분! 저 대천 처음 와봐요! 헐! 근데 여기 사람 짱 많아요! 땀 흘려가지고 머리가 장난 아니야 저희는 이제 조개구이집 예약하러 가요 약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야경이 굉장히 예뻐요 저쪽에는 각설이 무대막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. 아! <웃음> no, <God! 웃음> 아, n o g o d a 저리가 무네 제대로 훼다 진짜 죽을래? 가. <웃음> 헷. 헷. 헷. 자, 이 조개구이 무한리필 사인 이거 시켰어요.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. 넷. 여러분, 조개가 나왔어요! 전복도 막 살아 움직여. 와우. 희조개, 소라, 가리비, 전복, 그 다음에 삼겹살하고 새우하고 치즈, 옥수수. 와우. 여기가 원래 유인누나가 아는데라서 왔는데 서비스 엄청 좋시네요 있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리비 넣고 여기 이렇게 구워서 이쪽에다 넣어요 치즈랑 이렇게 그라탕? 네. 어. <웃음> 이거는 낙 <목소류> 맛있다. 맛있다. 마트도 맛있어. 소라 다 익었습니까? 소라는 다 익었어. 소라 소라. 오 그래요. 원래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건가? 서비스가 왜냐면 아, 이게 없잖아. 마리비랑 이것만 드셨잖아. 역시 김니백! 떡볶! 아, 야, 여기 장물이거든요. <웃음> 치즈도 이렇게 녹였어요.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칼국수가 나왔어요, 칼국수. 여러분 저희는 카페에 왔어요. 밥 먹기. 콜드브를 시켰어요. 너무 더워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. 근데 사진 진짜 잘 나왔는데 제 인스타 가시면 볼수 있어요. 제 인스타에 대인 뮤비 나와있습니다. <웃음> 왜 나만 엄청 이상해. 너무 <웃음> 저만 이상하게 보여주고 어요 <웃음> 자기도 엄청 잘해놨어 원래 그렇게 여러분 저 여기서 어어요아이에요아김예희들 진짜 <웃음> 잘하는데 <해놨을게. 웃음> 응. 맞아요 여러분 메이크업 제가 해준 거예요 <목소리도> 이거 지금 <목소리도> 올리는 거다 내일 올리냐 12시 <목소리도> 인다 진짜 제 인스타 가시면 <목소리도> 사진 많이 올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온거 살겠대 카페 갔다 뭐해 애들 이제 20분 했으면 브랜드 쓰레기야? <웃음> <나>. 묶어줘 어. <웃음> 아이 묶어줘 못어 음. <웃음> 이대로 간다고? <예수까지> 음. <웃음> <웃음> 이대로 간다고? <웃음> 못 먹는다고 애들이 <웃음> 저희 바닷가 바로 옆에 돗자리 깔았어요, 여러분. 여기 야, 앰프랑 마이크도 설치했어요. 저희는 소맥 마시고 있어요. 땀 엄청나가지고. 그만해, 그만 화장도 뭐다 있니? 지워졌어요. <웃음> 아니, 이게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좀 마음이 <웃음> 아파요. 저기 쓰레기가 <웃음> 여기가 <웃음> 엄청나거든요. <나고 싶어요? 웃음> 여러분들 꼭 갑시다. <웃음> 역시 우리 삶 우리를 달라졌을까나닿으서 이렇게 예 이중저희고는 슬슬 정리 중이우요들는는는는는 모레도 연상 복귀하고 있습니다 모레 라이브도 끝났고 이제 집에 가요 저희는 이제 집 가요 벌써 이제 해가 조금씩 끌려고 해요 허벅허벅허벅 목이 엄청 물렸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힘들고 땀 범벅이에요. 빨리 집 가서 샤워하고 싶어요. 오늘 이렇게 즉흥적으로 오게 된 대천 해수욕장 브이로그, 브이로그,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 채널에서 보시고 싶으신 영상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고 저희 다음 영상 만나요. 안녕.